무대 하기 전에는 이렇게 화를 좀묶고 가는 게야몸그요그저 카메라 아직안야 왜요? 수빈 원샷이잖아요 지금. 아니에요. 아니에요? 네. 저한테 원샷은 소주 원샷밖에 없어요.